그래서... 우와, 아, 아, 이거 아무튼,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소고이가 그려준 거야? 야, 소고이 존나 킹갓 예술가 아니었어? 야, 이거 그림 아니, 왜 이래? 잘 그렸잖아. 뭐야? 추상주의야? 아니, 뭐딱 나랑 똑같이 생겼구만. 뭐 어때? 야, 이거 좀 충격과 공포인데. 에이, 네가 예술을 몰라서 그래. 아, 그... 그래, 너무 잘 그려서 충격과 공포라는 거지. 어어... 어. 음. 아, 아무튼 오늘 뭐... 밤에 뭐해? 오늘 밤에? 밤에는 다 자야 된다던데? 사실... 응. 내가 너를 집으로 보낼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웃음> 진짜? 응, 내가 오늘 아침에 공장을 갔거든. 응. 접수부 쪽에 문이 열려있길래 <웃음> 거기로 들어갔는데... 산타님이 응. 인간세계로 나가는 문인 거야. <웃음> <그래서> <웃음> 혹시나 내가 나가볼 수 있는지 문에 손을 가져다 댔는데 음.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뭐야? 등록되지 <웃음> 않은.. 뭐..뭐라? 더 무슨 단어였는데.. 아무튼 문을 여는 건 실패했어 야나 그거 응. 아까 들은 것 같아 나도 아침에 그거 아 그래? 어이자 이거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던데? 아거의까지 아, 들렸어? 응 음. 조금 민망하네 아무튼 그래서 내가 방법을 생각해낸 건 내가 만든 망치로 아예 문을 부셔보는 거지 너 망치를 만들었어? 응! 이것 봐! 뭐야 이거? 내가 만든 망치야! 너 토르비온이야? 토르비온이 뭐야? 라인아르트야 라인? 라인아르트 그건 또 누구야? 이름이야? 그런 게 있어! 와... 와 뭐야? 망치 개 크다! 와너 혹시... 너 혹시 미들네임이... 나이야 미들네임이 또어르니? 또어르니? 아무튼 내가 망치를 휘게 튄려서 문이 부셔지면 응. 우린 그 틈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오! 오진다. 야, 오진다 이거. 이거 너가 만든 거야? 아, 장아, 장아, 장아, 장아, 응, 내가 만들었어. 아무튼 야, 너는 집에서 뭐뭐뭐뭐 뭐. 나랑 소민이는 인간색으로 나갈수 있는 거야. 상황 야, 너왜 움직이면서 방구를 껴? 이거 방구 아니고 카드, 야 카드. 카즈. 아. 꿀꿀꿀. 어디랴? <웃음> <뿌이뿌이뿌이. 웃음> 그 장아 나너한테 보여줄 거 있어 너 빨리, 우리 집으로 지금 와야 돼는 아, 나는, 나는 나는 너 진, 나는 나는 나는 너는 나는 나는 절대 안돼 왜? No. 네? 그냥 여기 있어 안돼안돼안돼 no. 안 돼, 안 돼. 진짜 안돼는 나는 제발, 나 네? 제발 제발 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나 나는 나는 나는 나응나나그나데그래 그럼 아무거나 줘. 그러면 이거라나 가져. 나도 줘. 는 나는 나는 나는 나 여기 있어 아 아니 그러면 난 장이도 없는데 아니, 장이 집에 있으라는 거야? 장이 집에서 뭐해나 그러면? 나 아, 그럼 주점이나 아니, 갈까?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공만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아무튼 이따가 <웃음> 어, 귀가 음악이 울리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을 때내 공장으로 가는 동굴 안에서 만나자 <웃음> <맞아>. 들키지 않게 <웃음> 팽이가 쿨쿨 <웃음> 소리를 내며 자고 있을 때 나오면 될 거야 공장으로 <웃음> <다> 가는.. <웃음> 뭐거든? 아 쟤는 같이 갈거야 상관없어 아 그래? 어어 어. 공장으로 가는 길목가 설렁이는 집 뒤에 있는 동굴에 있고 음. 하, 그리고 서곰미가 나를 급하게 부르는 것 같으니까 잠깐 다녀올게 내가 연구하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음. 절대 함부로 종이를 뒤으면안돼 절대? 알았지? 응 알았어 알았어 순서 엉망으로 만들면 안 되고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절대 이층으로 올라가지 마 그치 그치 그럼 절대 만해. 절대 그러면 순서를 바꾸지 않고 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아니 보지 말라고 아야 이거 망치 사람을 치냐? 너 사람 죽일 일 있어! <웃음> 아 미안해 미안. <웃음> 아무튼 냉장고에 먹었고 여기 정 배고프면 여기 케이크도 먹으면 돼 그래 아니, 나도 한 입만 먹고 봐야겠다 나좀 누워서 자도 되니? 그래 그래 빨리,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니, 빨리, 그러면 나 언제까지 왔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나 주전 가야 아니, 되는데. 1분이면 돼, 1분이면 돼, 1분이면 돼. 야, 1분 샌다. 1분 샌다. 나 타이머 아, 켠다. 아, 켠다. 아, 어? 아, 조금만 기다려. 아, 타이머 타이머가 뭔지 모르겠지만 켜. 자, 1분 켠다. 어? 1분 켠다, 1분 켠다. 진짜 켰다. 어? 귀, 귀. 우와, 여기 피아노도 있어. 야, 이런 게 있네? 헐! 얘네 집산 위에 있다더니. 와, 이거, 이거, 이거. 와, 경치 장난 아니다. 어? 비 오지는데요? 와 미쳤다! 경치 진짜 오지고 지리고 래리 있고? 어. 근데 봐봐. 어? 장미 연9일지첫 번째, 산타마을은 밤하늘이 아름답다. 발이 두 개나 보 있다고? 하지만 이상해. 해님 달림은 한 개씩만 있다고 했는데. 산타님께 우리 마을은 달이 왜두 개냐고 물었다. 달은 한 개인데 뭔 개소리냐고 호통을 시웠다. 두개떠 있다고 했더니 헛기침하면서 꺼지라고 떠밀었다. 수상해. 호수에 달이 비친 걸 보았다. 그러면 하늘의 달도 호수처럼 무언가에 비친 게 아닐까? 1분 지났는데? <웃음> 하지만 태양은 하나인데. 야, 얘 똑똑하네. 금지구역인 산에통금 시간에 몰래 가봐야겠대. 피지가 찢어졌다. 다시 올라가 보았다. 쉽지 않다. 금지 구역으로 갔더니 막 같은 게내 앞을 막고 있었다. 크크, 결계인가? 샘플을 채취하려면 드릴이 필요할 것 같다. 몰래 샘플을 채취했다. 가져가느라 존나 힘들었다. 와, 산타님이 꼴아봤다. 하지만 연구는 신난다. 어? 끝이 어. 그치야, 끝이야별초 별의 정수. 오, 많 이거 뭐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아까 봤던 그거 아니야? 이거 얘가 쓴 건가 보다, 그죠? 일급이죠. 혀 있는 보투 어, 아, 아, 야, 야, 야 이어떡 하냐? <웃음> 아, 야, 야, 알게 뭐라? 응? 여긴 뭐야? 아, 여기 테라스구나. 자기가 깜빡하고 했는 줄 알겠지. <웃음> 여기 뭐야? 냥아! <양아>. 뿌뿌뿌뿌, 양 냥이 어디서 해? 어? 냥아! 얘 주전 간거 아니야? 우리 버려두고 그냥 간 건가? 헐... 같이 주전 가면 장이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는데 아쉽다. 냥이 어디 갔지? 냥이 설마 위층에 있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야뭐 부서진 그거 아니야 너네 집? 어? 뭐, 무슨 소리야? 뭐야 <웃음> 이거? 어 뭐야 내 침실에 문이 열려있어 아니? 아! 너왜 여기서 뭐 자고 있어? 아! 아, 아 잘못 입었다 아 배고파 죽겠어 우리, 우리 주점이나 가자 아니 아까 내가 자도 되냐고 물어봤잖아 너옷 그렇게 입을 거야? 어? 이렇게 입을 거야 너왜 잠옷 입고 다녀? 어? 잠옷이 좋아서 그래 다 멋있는 옷 하나 샀잖아. 아 그거 너무 불편하더라고. 너무 너무 부피가 커가지고 빨리 야, 여기, 나와. 장만이들 장... 다니는 거, 그 그. 방이 그, 침실에 들어가지 마. 나도 안들어가는데야 아, 네. 아니 문이 열려 있었어. 나도, 어? 나도 안들어는데안 안 뒤졌어. 왜 네가 들어가? 이저분왜 왜 올라왔어? 보여주기 좀 그런데. 네? 양아. 이 저분하긴 뭐저 정도면은 야 무슨 옷? 결벽증이지 결벽증. 양아, 그래. 음. 그래. 내가 네. 너한테 줄게 있어. 뭔데? 사실 장희를 급하게 불렀던 것도 이것 때문이야. 내 초상화니? 아, 그럴 줄 알았어. 와 야, 너 이거 완전 나랑 똑같이 생겼다! 아까 너의 나체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린 거야. 야, 너가 이거 민트색 구슬 들고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웃음> 그치, 그치. 야, <웃음> 아, 이거, 야, 야, 이거 고맙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그래. 야, 진짜 너 진짜 천재인가 보다. 근데 있잖아. 팽이네 집에 장식해놓도록 해. 좋아, 좋아. 근데 팽이네 집은 내 집이 아닌데 장식해놔도 될까? 뭐, 내집 아니니까 괜찮아 그치 하긴 그렇지 근데 내가 너한테 이걸 받았는데 고마우니까 그냥 있을 순 없잖아 그치? 응. 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 음.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아! 생각해 아, 아. 아 이상한 거 봤더니 자꾸 체력이 뜨는 거 같아 아이야그참나왔 아, <웃음> 빨리 내려와 밥 먹으러 가게 알았어 알았어 음. 아이코참 이게... 원래 고양이들은 옷을 잘안 입는다구! 아 진짜? 원래 고양이는 옷 입는 거 싫어해! 아 어, 진짜 난 응? 내가 나 고양이랑 특별히... 좀 맞는 거 같아. 어? 특별히 내가 어? 어? 곰이 왜어 고양이랑 안 맞냐면 어? 어? 야 여기 애용이 텀블러 흘렸는데? 어? 뭐야? 아, 이거 뭐야? 아까 전에 어, 내가 물어봤는데 이거... 먹금하더니? 이게 뭐야? 이거 안 깨져 근데. 너 곡괭이 있니? 어나 있어. 복갱이로 좀 캐주라. 빼옹이가 다주게와 땡큐. 대박? 어. 가자. 아니, 근데 빼옹이. 빼옹이 거왜 여기다 흘렸지? 그러게. 빼옹이 텀블러랑 털도 뭐? 흘리고 갔어. 털? 빼옹이가 가리 사실 가리하고. 요즘 털갈리 중이거든. 헉. <웃음> 대박. <웃음> 그래서, 그래서 내가 노래도 붙여줬어. 뭐라고? 탈모랩파티 야 탈모 아니고 털갈이야 탈모아니고 털갈이야 배머리 빡빡머리 응. 탈모 아니고 털갈이라고 해줘 빼옹이 민감하니까 알았어 알았어 근데 맞아. 내가 그땐 탈모같아 근데 그러면 탈모라고 하면 어떻게 빼옹이 화나? 빼옹이? 응. 그렇겠지? 그래? 그래? 왜? 하이.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졸네 태영아. 너는 아니이 사장님. 오늘 뭐 일할 음. 거 없나요, 사장님? 오늘은 또... 아, 이로아, 이로아, 이로아. 양이가 딱. 예. 어우, 시끄러울, 시끄러울, 시끄러울. 와, 아, 실컷. 천벌로 여기 있었네. 자, 어, 천벌로. 아, 너네 집 이게 뭐야? 아, 저... 저 이거 봐 봐. <웃음> 아유, 너무 시끄럽다. 이게 <웃음> 이번에, 이번에 새로 들여온 컨테인데 와! 맛있겠다. 이거 뭐야? 돈이 없어? 오늘 몇개썼는데 자, 자 이건, 아, 네. 어? 몇 개? 군고구마 주문이 들어오면, 그 군고구마 부직갱이로 여기 하로 부분 있지? 예. 네, 어. 거기에 이별? 이제 손을 뻗으면 돼. 이별? 한번 더. 게임 열판이나 있는데, 어, 아, 그렇지. 하나도 못 봐. 군밤무 <금방>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아까처럼 어, 똑같이 하면 돼. 우와! 대박! 에 아, 그럼요, 아, 그럼 게임 그럼요. 음, 그는돈그렇 하나도 못 봐. 아니. 맛있네요. 어? 이거 군고구마 어, 얼마야, 얼마야, 어, 얼마야? 어, 얼마야. 군고구마 300만 원. 군고구마 별조각 4개고, 군밤 별조각 2개야. 비슷하네. 별조각 4개? <웃음> 어, 음. 그럼 나 군고구마 1개만. 그래, 이거 방금방금 아, 방금 나온 거야, 방금. 한 방금, 한 방금, 방금 나온 거야, 군고구마. 어? 아니, 아, 니 아, 아, 맛있겠다. 아, 맞다, 맞다. 우리 정수. 얘들아, 별조각은 정식? 여기 바구니에 넣어줘. 아, 정수. 나도 살래, 나도. 아, 나도 정수. 자, 자, 자, 군고구마, 군밤 팔아요. 어, 뭐야? 너네 뭐 하는 거야? 정수 야 군고구마랑 군밤이야? 정수 먹을 시간이거든 종수? 응 별의 종 종아리야 우장이는 별의 별걸 다 파네 이거 가판대에서 팔던 거 같은데 그러게 가판대에서 아까 봤는데우잖아 나도 고구마 하나 얼마야? 하나. 어 300만원 400만원 어. 별 초강이 4개래 어? 음. 자자 뭐 야, 드릴 갑이요나 군고구마 하나 군고구마 예, 하나요 어, 진짜, 군고, 군고구마 여겠습니다 군고구마 아니, 하나요 너왜 잠옷을 입고 있어? 어? 잠옷 아니야 구구마. 어! 누가 가져갔어! 군고구마! 야! 오빨이 어, 너지? 내놔! <웃음> 야, 쟤 오, 나, 옷을 왜 잠옷을 나, 입고 있냐? 로가, 어, 그러게. 뭔데, 뭔데, 뭔데, 너 뭔데? 군고구마 오나 옷이나 드라이버. 아, 아, 야. 야, 자꾸 때려, 죽을 래 아, 시끄러. 오. 로가 내, 거, 내 자, 자, 군고구마 하나랑 군밤 하나요. 한쪽 나눠 먹.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아, 이 반을 갈라 들 <웃음> <잘> 먹을게. <웃음> 야, 바구니, 아, 바구니까지 미찮아 어, 아왜 때려? 군밤 주세요 예! 군밤 여기 있습니다 어. 군밤이요 군밤 야, 아이고 맛있는 잡아서. 군밤 나는 하나 얻어먹었으니까 돈 아껴다 군밤이요 야. 야. 야, 이렇게 아 잠깐만 기다려봐 군밤 장소하려면은 어? 이거 이걸 해야지 이거를, 이걸로 거를이 끼고 해야지 이거를 깨고 아니 어. 그냥 나 주던데? 아이고 어, 아이고 좋아, 여러분 나도 군밤 군무구마 음, 팔아요 맛있어, 군밤 아, 군무구마 어. 음 맛있어 빼옹아 자 이제 더나요더 주문 없나요? 요구가 안 맞던데? 너또 돌았어? 장난감을 여기 나무 좀 절았어 아이고 음 맛있어 뭐가 재고가 안 맞아? 아 오늘 포장도 재고가 안 맞더라고 빼우이가 실수했나봐 아니, 스카... 세상에 아, 잠도 못 맛있냐? 자가지고 아, 너무 맛있어. 피곤했어 맞아 오늘 아침에 이상한 내가 소리가 내가 울리긴 하죠. 하더라고 그거 진짜 하죠. 그거 때문에 잠더잘수 있었는데 빼우아 너는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게 졸려하는 너, 거야 또... 야운동 어? 운동 좀 하라고 때리는 거지 야 운동 어, 많이 하면 없어. 이거 한대 맞았다고 저렇게 안 아파해 야이 무슨 소리야 어? 너한대 맞아볼래? 나 어? 하나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코랭이 말좀 코랭이 말하자 나랭아 조용히 좀 해봐, 해봐. <웃음> 좀 어, 어 뭔데 기본해라. 뭔데 뭔데 아 오늘 아, 기막이 껴서 그런가봐 어나 어, 기막이 껴가지고 아 어, 어, 기막이 좀 벗어 알았어 자자자 우리 봐봐 우리 붕어빵 걸고 가에서 게임하자 오 어, 좋아 게임 어. 게임 좋아 붕어빵 좋아 그래 그래 그래 음. 좋다 좋아, 좋다 좋아. 야 간만에 좋아. 좋아. 다 같이 운동하고 좋네 야, 좋아 좋아 너 야. 야, 나가자 나가자 돌아가 뭐. 예예예 사장님 아이, 여기 바구니에다가 부지깽이 어, 담고 예예예 예, 예. 예. 월급 받아가 자. 하나 생일선대 h a r r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s a n t a s a n t a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자 어이가 없네, 어? 그, 그, 어? 그, 그, 그, 참나. 아 길막, 별개인가? 아이고 빼옹이 털이 자꾸 흔날리네. <웃음> 뭐야, 뭐야? 할무, 할무. 빼옹이야 못 들었나 보다. 이거 누가? 와 이거 뭐야? 아그 빼옹이 머리털 들어갔나 보네. 뭐가 <웃음> 아, <누가> 내 털을? <웃음> 와 여기 빙판이야 여기서 그럼 뭐 하는 건데? 여기서 아이스키 할거야? 얘들아 우리 팀부터 나누자 적금팀할 사람 적금있는 탈모 아, 아, 나는 아무팀 낙하 려난 이기는 팀내팀 아, 양아, 응. 너 소고미 팀 하면 되겠다. 아, 그래? 아, 노란색 해야지. 왜? 아, 어. 너 이제 지금 자리가 중업방, 없거든. 우리랑 그 배터지게 먹을. 와. 아나 설록이랑. 여기. 와. 어. 아나 발모랑 팀이네. 아, 와. 말했어? 가죽 모자. 볼. 이거 어떻게 어, 하는 건데? 나 이런 게임 어, 해본 어. 적 없는데. 여기 책에 규칙 다써 있어. 책을 잠깐 기다려봐. 해봐봐. 얘들아 볼도 하나씩 챙겨. 와 대박 덜덜 스틱도 있네? 와 우리 골키퍼 누가 와와 이거 뭐야? 야 우린 골키퍼 필요 와, 없다 오진다 오졌다리 오졌다, 오졌다. 너 준비해 너 탈탈 털리 준비해라 공을 개인 한 개씩 아. 골키퍼 정하고 네 피치마 아니, 아니 이거, 이거 빨리 먹나? 한번 테스트 해볼게 오 <웃음> 어, 골키퍼 두명 주고 잘한 명한테 동물 몰아줘도 된다고? 아잘 되는 거 같다 양아 룰다 이해했어? 왜, 왜 이렇게 괴롭히고 그래 친구 음, 음.. 그러니까.. 너 이렇게 말안 내린 음. 거야? 어! 이공 있지? 어! 이 공을 상대편 볼때 가면은 이리 와봐 음. 한번 보자 얘들아 벌써 싸우는 거야? 얘들아 어, 여기 아, 네, 공을 던져 넣으면 돼 그럼 점수가 올라가거든 근데 그럼 스틱은 뭐에다 쓰는 거야? 이렇게 우리 뭘케.. 뭐 어, 게... 아 사람 텐데 쓰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물로 아 떨굴 때 쓰는 거야 아 우리 작전 좀 딸까? 아 우리 작전 타임 좀 하자 얘들아 그래 그래 멀리 멀리 있... 아! 어 뜯지마 야야 나가 나가 멀리 있어야 돼 그래 여기서 하자 우리 얘들아 우리는 설루기만 아... 그냥 패자 하도 다들... 잊어 그래 그래 야야 일로와 뭐야 뭐야 우리는 작정 작전... 양아 너 공이 있어? 나 아, 우리 골키퍼 어, 한 명은 더해야 될것 같은데? 골키퍼? <웃음> 골키퍼 누가 할래? 난싸 당... 자신 없어 태영이가 <웃음> 아, 밀게. <웃음> 어, <웃음> 그래 화이팅 태영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너술로기만 그냥 어. 패는 거야? 알았어 줘. 알았어 어. 몽둥이 들어 맞다 떡팀 화이팅 <웃음> 야 몽둥이 들으래 이거 존앤 무섭다 어? 자 시작하자 그래 우리 이거 시간 제한 있어? 딴딴 시간제한 3분 할까? 그래? 시간제한 3분 하자 근데 이거 그래. 시작은 어떻게 하는데? 내가 호루라기 불게 좋아 야 근데 그럼 너네 팀에 가있어야지 왜 일로와 어? 여기서 해야 다들리니까 내가 중앙에서 불게 그래 네. 타이머 준비됐어? 시작! 야오설로 복수다 야 야야 <웃음> 헨냥이헨냥이헨냥이 야, <렀 ri> <guys sulit> 어 빠뜨렸어. 얘못 올라오게. 야 누가 나 때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야야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게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렀 documentaries> <렀> <렀> <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야 <웃음> <올린다> <우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야야야야야! 쭉쭉쭉쭉 소금이 왜안 맞아? 아 미안해. 야야야야야너 나한테 약간 정 있는 거니? 아니 게임은 해야지. 너 나한테 약간 정 있는 거구나? 어? 내가 너네 집에서 어밥 먹는다고? 혼자로 밥 먹는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야 그래 한번 다고 1분 동안 막날아가식 같이 취소라며. 안할 거야. 아 재밌다. 재밌다고? 어? 야, 여기 애들 좀 이상해. 아, 죽겠다. 어? 야, 우선 너. 여기 애들 좀 이상해. 사람을 죽이지 말아. 피아식별 불가능배 그냥 존나 패. 고양이는 물을 아. 싫어한다며. 아니야, 난 좋아해. 음, 냠이. 음, 냠이 냠이. 가지 패자 가지. 야, 잠깐만. 근데 이거 빨간 팀이 산타 팀인 거야? 그래. 아, 아, 우리가 이겼어. 어? 아니 근데, 있어. 근데 이거 야간, 볼이 다 어디 있어? 아니 너네 봉왜봉 볼이 다섯 개나 있어? 어? 이건 반칙 아니야? 아, 이거 근데 어디 나 어디 갔어? 네가 네가 볼 흘린 거, 거 아니야? 양아. 응? 음.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 별서서 넣거나. 양아 안돼. 너공 어디 갔어? 아니 나 넣었어 아까. 아까 넣었어. 흘렸나 봐. 자책골 넣었대. 자책골 넣었대. 이건 뭐야? 이게 뭐야? 야 점수 초기화 왜 해? 어, 아이고, 점수 초기화야? 아이고, 이런. 아, 야. 아, 어떡해? <웃음> 아이고, 이런. 우리 팀이 이겼네. 아이고, 이런. 우리 팀이 이겼네. 어, 산타 팀이 2점이니까 우리 팀이 이겼네. 아이고, 이런. 이겼다, 이겼어. 아이고, 이런. 이겼다, 이겼어. 우 승전 보러 올려라. 거 이겼다 ]거든? 이겼다 야, 이겼다 와, 이겼다 와, 야, 와, 와, 이겼다 오호호호호호호호호 이겼다 이겼다 휴휴휴휴휴야 말을 왜도이 통하는 것 같아? 양아 왜? 일로 와봐. 왜? 할말 있어. 뭔데? 너 지금 음... 무슨 소리 나와? 아니 내가 초기화 시켜서 이겼잖아. 무슨 소리야? <웃음> 나온 거야 공에? 공 해야, 뭐, 넣었어 나다 넣었어. 우리가 이겼거든. 야 소금아 너 바보야? 오브리크 사람 이기는 거. 그래서 아, 얘들아, 이것빵 누가 쏠 거야? 팽이가 아니지, 방지합니다. 우리 쏠 팽이가 쏠 거야. 팽이가 히히히! 야지시시어나 어, 빨간 팀 아닌데, 나 빨간 모자 없어. 있어? 없어. 뭔가 들어가자. 내가 내가 이고 갔느냐? 이것들아. 가자 내가. 정말요?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사장님. 역시 사장님 달라. 이거 좀 넣어놓고 가자. 사장님이 쏜다고? 네. 근데 모자 벗고 가야 되지 않을까? 사장님, 모자 찰떡 같아서 안 벗어도 될거 같아요. <웃음> 잘 어울린다. 응. 음, 모자 대자로 울려 국밥 빵 먹으러 가자. 가자. 와! 와 네. 가자 가자. 와, 역시. 역시 새우라서 잠수를 잘하는군. 역시